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두께별 당점 세분화입니다. 8분의 4 두께 이하, 8분의 4 두께에서 그 이하로 당점을 주고 쳤을 때 어떻게 분리 가게 되고, 그리고, 어, 당점을 내렸을 경우에 또 어떻게 가는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이거는 뒤돌리기 배치죠. 이렇게 반 두께를 맞으면 45도로 가서 20포인트를 맞고 10포인트, 30포인트로 와서 회전을 먹고 들어가는 공이죠. 자 이런 공을 칠때 만약에 키스가 난다. 자 고를 때에 당점을 바꾸면서 두께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8분의 4 두께에 중단 3팁을 주고 치는 라인은 8분의 3 두께 중하단 8시 당점되겠죠 그러면 8분의 2 두께 조금 더 하단 8분의 1 두께 자 완전 하단 당점되겠죠 그렇게 두께별로 당점을 한 단씩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는 스트로크는 8분의 4 두께를 치는 스트로크가 똑같이 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다르게 뭐 스트로크이 나간다는 그런 건 없고요. 자 일단 8분의 4 두께 먼저 한번 치볼게요. 8분의 4 두께 중간 3T 미들 발로. 자 이렇게 30을 맞고 득점이 되죠. 8분의 4 두께 중단 3T 미들 발로 자 이렇게 30을 맞고 득점이 되죠? 자 똑같은 배치를 놔놓고 자 이번에는 8분의 3 두께 그러면 당점이 중하단으로 살짝 내려갑니다. 8시 당점 되겠죠? 8시 당점을 주시고 8분의 3 두께 똑같은 스트로크로 미들발로우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30을 맞고 들어가죠? 8시 당점을 주시고 8분의 3 두께 똑같은 스트로크로 미들발로우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30을 맞고 들어가죠? 자 똑같은 배치를 다 놓고 요번에는 8분의 2 두께를 쳐 볼게요 8분의 2 두께 당점이두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중하단 보다는 약간 더 하단입니다 완전 맥심 하단은 아니고요 자 8분의 2 두께 대략 7시 반 정도 당점이 되겠네요 8분의 2 두께를 보고 7시 반 똑같이 치우시면 됩니다 대략 7시 반 정도 당점이 되겠네요. 8분의 2 두께를 보고 7시 반. 똑같이 치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득점이 되죠. 자, 마지막 8분의 1 두께를 또 한번 쳐볼게요. 자, 똑같은 라인으로 나눠놓고 자, 이번에는 8분의 1 두께입니다. 8분의 1 두께. 완전 맥심 하단 당점이죠 완전 맥신 하단 당점은 팁을 음,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한 7시 정도 당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시 정도 당점을 주시고 8분의 1 두께, 얇은 두께죠? 똑같은 스트로크로 치시면 됩니다. 7시 정도 당점을 주시고 8분의 1 두께, 얇은 두께죠? 똑같은 스트로크로 치시면 됩니다. 스피드가 조금 부족해서 조금 길었네요.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요렇게 당점 높낮이를 통해서 두께를 줄일 수도 있고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점을 상단으로 올렸을 때또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배치를 똑같이 세웠습니다 자, 8분의 4 두께 3팀 라인이죠. 자 그러면 8분의 5 두께의 중상단을 올리면 또 똑같이 나오겠죠 자, 하지만 8분의 5 두께는 키스가 나는 각이기 때문에 8분의 6 두께를 해볼게요 8분의 6 두께 11시 당점이 됩니다 자 8분의 6 두께 11시 당점을 주시고 8분의 6 두께를 부드럽게 팔로우샷으로 밀어줍니다 11시 당점을 주시고 8분의 6 두께를 부드럽게 팔로우샷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른 배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옆돌려치기 배치입니다. 자, 반도끼를 치면 45도로 가죠. 45도로 갔다가 20포인트를 맞고 다시 45도 20포인트 득점이 됩니다. 자. 일단 반토끼를 먼저 쳐 볼게요. 반토끼 중단 아홉 희단점 1에서 1.5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빨로 중단 아홉 희단점 1에서 1.5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빨로 자 요런 식으로 득점면 되죠 자 이번에는 당점을또 내려볼게요 자 여기에 그대로 놔놓고 좀 전에 있던 배치 자 그대로 세웠습니다 자이렇게 되면 8분의 3 두께 중하단 당점 8시 당점을 주시면 되겠죠 자 8분의 3 두께 8시 당점 미들발로 8분의 3 두께, 8시 당점, 미들발로. 자, 이렇게 똑같은 라인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8분의 2 두께. 또한번 시탈해 볼게요. 아야. 8분의 1 두께를 한번 시탈해 볼게요. 8분의 1 두께. 8분의 1 두께. 하단 당점이죠. 당점은 일부 시 당점입니다. 일곱 시 당점을 주시고 8문 1두께 그대로 믿을발로 자 일곱 시 당점을 주시고 8문 1두께 그대로 믿을발로 조금 두꺼워서 조금 길었네요.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칠수 있습니다. 일족구를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 플레이도 할 수도 있고요 당점을 올리고 내리면서 각을 찾는 거죠 오늘의 키포인트는 8분의 4두께를 반 두께죠 9시 당점 오른쪽으로 가면 3시 당점이죠 자, 거기를 쳤을 때에 나오는 각을 당점 높낮이로 틀어서 두께를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연습을 해보시면 스트로 연습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를 할때 어느 정도 수지가 올랐을 때죠 그때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할때 아주 적합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타 장면은 몇개안 나오겠죠 그리고 시타 장면을 몇 가지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타 장면으로 가시죠